쉬워, 쉬워. 오늘 월요일 휴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 아니, 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 다다아빠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아빠 힘 빼지 마! 아빠 힘 빼지 마 내려와! 다 썼다. <웃음> 올라가 있지? 어, 어. 저희 뭐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 아빠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다 아빠. 갈색과 흰색이 혼합된 롱스 리 o u 카 a 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g sick, scalp, good, po, bad, I w i 니다 me that. t h 가다 is a good song. Someone who's r e a l 아 y good as a law as you s w e a 한다. p 한다, 한다. <웃음> <흘렸어>. <웃음> 모자 아니, 니 바람 모자 쓰자 모자 좀 씌워주세요. 아어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한 가보자. 안 날아갔네 아, 모자? 거기는좀 많이 오르막 길인데. 아니 응. 올라오세요. 오르막길 올라와. 아, 아, 아, 아, 어, <웃음> <돼있다. 아이고. 웃음> 올라가. 와잘한나 아이, 이제 안으래 철아 진짜 야오른 날이 사진 찍는 알아가지고 이랬나 혼자 하시겠다 철카 왜? 카컷철너 웃기잖아 아까 그거 아, 이렇게 가보자 아나 애나 가자 아나 빠 아빠, 가자 가자 아 진짜 카메라에 빠는. 가자. 애너 가자. 갑시다. 갑시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사람이 저런면 바가지 껴. 아니. 갑시다. 예? 네. 야, 제가 먼저 있다. 어? 제가 먼저였다. 제가 봐. 아나, <웃음> 미치겠네. 셀카 찍는다. 아니, 사람 셀카 찍는 거야, 아나? 어, 카메라 찍는 거보고서 지가 찍는단다, 지금. 아유, 망가워지겠다, 진짜. 바람이 자다 진짜. 갑니다. 다다 이거 세웠어. 그와 중에. 세웠어로나간다긴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세웠어, 이거를. 하나, 둘. 그런데. 칵 하나, 둘, 셋. 챘! 아, 칵 둘, 셋. <봇> 찰칵! 앉아라, 둘, 응. 둘, 둘, 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찰칵. 찰칵 어, 어, 어. 하나, 둘, 아, 셋! 찰칵! 따라가는구나! 하나, 둘, 셋! 웃긴다, 웃겨, 진짜! 가자! 아, 아우, 아, 이제, 카메라 삼백이 빠졌네, 빠졌네, 도 아까 거는 핸드폰으로 빠져가지고. 이거 나온 지좀 고수했다. 진짜 배워온다 그자. 야, 습동력이 진짜. 어, 석 번째. 독일 정원입니다, 여러분. 독일 정원. 아니야. 여기 여기 젊은이들의 정원이에요.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입니다. <웃음> 저, 은, 저 나무가 있습니 젊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일 마을을 소개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조심해. 까, 까, 까, 오빠 끝. 어, 빠지는 줄. 그러게, 저 나무가 있네아고 이뻐. 꽃냄새 맡는다, 꽃냄새. 꽃향기. 꽃 맡는다고. 물, 물. 여러분 멕시코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웃음> 저기 네덜란드 괜찮아요. 눈부시다, 응.